네, 지금 저는 일요일 저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은 화요일 어, 화요일 오전쯤 되겠네요. 음, 여러분 혹시 25시에 뜻 아세요? 음, 우리가 무슨 25시 하면 뭐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이런 것쯤으로 기억하고 굉장히 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쯤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25시는 어, 부정적인 뜻이 더 강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 모든 구원이 끝나버린 시간이라는 뜻도 되고, 최후의 시간, 뭐 절망의 시간,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25시 라는 말을 갖다가 왜 제가 얘기 하냐 면은 오늘의 주제예요음날 버린 너의 25시 한마디말 하면 인간부 같은거죠 네 그래서 카드 네개를 어, 뽑아 놨습니다 어,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버린 너의 25시. 저, 저, 저도 그냥 25시 하면은 뭐 제대로 뭐 찾아보진 않아서 뭐 그런 거. 줄 알았어요 뭐 바쁜 시간 새벽 1시 24시를 넘어서 응. 그런 건줄 알았더니 무슨 어 까먹었네 또 무슨 소설의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딩을 하는데 어난 나는 솔직히 제그 <웃음> 그니까 사람이 그 새벽 1시야 아마 한가 그 모두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때 어, 뭘 생각하나 그걸 어, 그건 좀, 어, 그렇게 그 생각했는데 어, 25시가 그런 뜻이 있어서 암튼 그러니까 두루두루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음. 새벽 1시에 무슨 일이 있길래 뭔 생각을 하는지. 어허, 이런. 어, 왜그러냐고요 어 이거, 이게 어떻게, 어, 지금 그 사람의 지금 25시잖아요. 어, 절망적인 시간. 왜 절망적인 시간이냐 하면, 어 돈이 없어요. 어, 너무너무 없어. 어 너무너무 없어서 음, 뭘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어, 왜지 음이 사람이 으 어, 어, 그런 걸 이제 당하기도 당했지만 어 다, 대, 어떤 사람은 뭘 잘못 어, 샀을 수도 있고 음. 어, 그러니까 그, 그뭐 엎친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어, 당하기도 당하고, 뭘 갖다가 뜯긴 느낌? 어, 뜯겼는데 어, 되찾기도 조금 힘들어. 왜 되찾기 힘드냐? 그러면 선물식으로 준건 되찾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바가지 쓴 느낌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나. 음,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지. 돈이 한 푼도 없다. 원래 인생에 박아질 수도 있죠. 뭐, 무슨 뜻이냐 하면, 어, 나한테는 되게 못되게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속 없이. 어, 그냥.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 뭔가를 갖다가 계획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뭔가를 갖다가 그래도 꼼꼼하게 계획은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때문에? 어, 자금남 때문에. 음 자금난이 어,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것같아음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음 이게 이 빨리 해결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이게 빨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진전이 될 수가 없어. 어, 그냥 모든 일에 사람이 그래요. 뭐, 의식주에는요, 돈이 들어가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 무슨 뜻인 줄 아, 시죠 어, 일을 하려고 해도 뭐, 뭐, 차비도 있어야지, 밥값도 있어야지, 뭐. 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일을 나가려도, 점심값이 없을 정도로. 그니까, 뭔가를 갖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돈에 제약이 따른다 그래야 되나? 어, 이, 이 정도까지 궁핍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뭔가를 갖다가 이제 이것저것 구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놨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가 싶어 왜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떠날 때는 그거예요 어. 이성 문제로 떠난 게 맞아 이성 문제 돈 문제 남자가 그 오늘도 제가 아는 사람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그 그 친구가 남 저기 막어 저기만 남성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딱세 가지만 멀리하면 부자가 된대요. 그 친구도 그 얘기하더라고 어, 술, 도박, 어, 여자 어, 그것만 멀리하면 가난하게 살래야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부자로 이어지진 않지만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서 모아 나가면 못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그 돈이 많은 것도 좋아하지만 여자가 많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어. 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 그 옛날에는요 여자도 돈도 아이도 다 재물로 들어갔어 재물 왜냐면 전쟁이 나면 여자아이는 잡아가잖아 일시키려고 재물을 벌어들이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다 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러고 자기 씨를 널리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동욕심 여자의 욕심을 갖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그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뭐 다바람피라 그건 아니지 자기 제어를 하지 어. 자기 제어를 하는데 우리가 어왜 사랑의 아픔을 겪겠냐라는 걸잘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을 겪은 거잖아요. 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 만난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제어가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음, 아, 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다. 아니, 왜이 욕심 가지고 저기 막 떠나서 성공을 못 했대? 음, 욕심도 많고, 문제는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여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여자는 맞다라는 거예요. 응, 어, 화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적저도 맞는데, 그 여, 그 여자 역시, 어, 남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음, 그 여자 역시 지금, 그, 이제,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음 무모하지 아 저기 막그 뭐라 그러나 무모하지는 않다 그래야 되나? 음, 무모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사람보다 형편 낫지만 그리고 요즘 불경기잖아. 워낙 불경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어, 저기 막 웃긴 게, 안쓸땐 또, 진짜 우라지게 안 써. 뭐, 이제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날 정도로 안 쓰는데, 또쓸 때는 대책 없이 쓴다라는 거지. 음, 안쓸땐안 써요. 근데, 언제 대책 없이 쓰냐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돈을 써서 이익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돈을 쓴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 그게 계산착오가 난게 아닌가 싶어. 음, 계산착오가 났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웃음>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아는 여잔지 어, 그 여자도 그 여자도 어, 열심히 일해서 어,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그런데 <웃음> 어, 죄송합니다. 이 여자한테 뺑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왜뺑당하긴왜 뺑당해? 왜 사람이 그렇잖아. 지금 현재 입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음. 없을 수도 있어. 어, 살다 보면, 어, 궁지에 몰릴, 한두 번씩은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 음, 그렇지만, 어, 의리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 어, 신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얘한테 주려고 버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여자, 이, 이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이 사람의 심성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돈을 뜯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곳에다가 돈을 뜯겼다라는 거지. 음. 그게 어떤 다른 곳이냐면은 나한테 뭔가가 얘한테 쓰면 뭔가가 오겠구나라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돈을 썼는데 그게 뭐다? 어, 헛짓거리 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먹튀했지, 먹튀. 먹튀. 음, 뭐저 저기, 저기 뭐, 뭐 비싼 거 어, 사 어, 저기 뭐, 얻어 받고 날른 거지. 음 그럼 어디가서 탓해 할수 없지 그러니까 음이 사람이 어, 어떻게 어 되긴 어떻게 해? 개밥의 도토리가 된거지 개밥의 도토리가 됐고 이거 참뭐 어디다 갔다가 아 이거 지금 이거 혹시 혹시 어 혹시 어이 여자가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관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화된 커플이 아니었었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애매한 데다가 어, 돈을 다 써버린 게 아닌가.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언, 언제 얼마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계산을 하고서 돈을 썼는데 어, 그렇게 계산을 하고 돈을 썼는데 그게 나가리데스. 응, 나가리데스. 응. 그런 거지. 빵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 안된 거지.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이 사람이, 어,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잘 뭔지는 모르겠고. 음~ 그렇지만 돈이 너무 없다 빵꾸다 어~ 뭔가 이 사람이 어디다가 투자를 한게 아닌가 싶어 어~ 투자를 했는데 어~ 어쩌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가 이게 먹튀라기보다는 뭔가에 투자한 걸다 날린 게 아닌가 어~ 설마 명품 한마 가방 하나 사줬다고 이렇게 주머니가 너덜너덜해지진 않잖아요. 음. 그 친구하고 뭘 같이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나가리 됐어 빵꾸다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돈이 너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 무슨 장사 같은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 막이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음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만한 그그 그, 그걸 돌릴 만한 여력도 없는 것 같아. 음. 어, 어디 가,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좀 대부분이 자 자영업 자영업 비슷한 거. 음. 아니 붕어빵 부어도 자, 자영업이지. 근데 붕어빵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어. 뭔가, 제조업은 아니고, 뭘, 이제, 어디서 뛰어다가 파는, 어 중간, 어 중간상인,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중간상인 아니면, 뭐, 아니면 어디서 물건을 뛰어다가 내가 판매하는 거, 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어 지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 라고.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너무 힘들다, 라는, 이 사람 그렇게 살아, 너무 힘들다고. 음, 너무 힘들다. 음. 그리고 여자한테도 뺑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어, 뺑은 뺑대로 당하고. 음, 맞아요. 아무 어, 이이 사람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을갖다가 이해는 하고 있어. 어, 이해는 하고 있고 어,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것 같다가 이미 캐치했지만 이 너무 늦어버려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다. 음,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게 빵꾸가 났다는 거. 음. 빵꾸가 났다는 거. 뭐 어, 요즘에 그거 있잖아. 뭐 일확천금 뭐 주식이니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판랑기 어, 음, 그때 뭐 잘못된 투자를 한게 아닌가 싶어.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이, 이게 지금 몇명몇 명이, 몇 명이 보는 건데 솔직히 구독자 외에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했겠냐라는 거예요. 음,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무슨 선물 같은 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그 동업을 해서 했다라기 보다는 어떤 마음이 맞아서 한 곳에다 투자했다 그래서 이걸 도려받을 수가 없는 거 같아 어 누구한테 이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도 힘들고너 때문이야 라고 하려고 그래도 야 그게 왜나 때문이야 어,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한 일이잖아 이런 거다. 내가 그돈 받아, 네가 나한테 그돈준거 아니잖아. 나도 거기다 투자했고, 너도 거기다 투자해서 아, 너만 안 되냐, 나도 안 되는데 그게 왜나 때문이야라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여자도 보면은 다 떠난 것 같아요. 음, 여자도 다 떠난 것 같고 여자한테 잘린 느낌도 나고, 음. 여자한테 잘린 느낌도 나고.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음, 돈이 너무 없고, 뭔가는 자기가 마음속에, 어, 아까서부터 뭔가는 자꾸 계획해 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어, 그, 이 계획은 그냥 하루,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뭐 세운 계획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뭔가를 세운 계획인데, 응. 음. 아, 그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음, 진행이 안돼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있어요 너무 서둘렀어 어,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계획이 오래되면 뭐하나 어. 그냥 그래 내가 이거 갖다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분석하지만 않고서 마음을 먹었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오래전부터 모아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라고 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멱살 잡고 야이어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어 그런 거지. 그리고 사귀고 있는 여자하고도 어, 헤어지고 이 사귀고 있는 여자하고 헤어진 이유도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음. 어쩌면 여자가 쏙닥쏙닥 해가지고 음. 자기야 이거 하면 대박난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렇게 하고 뭐 여자는 떠나면 그만이지 어차피 지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음.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손을 써볼 수도 없고 맞아. 음, 손을 써볼 수도 없고 이거는 보니까 여자가 쏘삭쏘삭한 것 같아. 여자가 쏘삭쏘삭해서 당했고 자기가 뭐라도 어 그런 거 자기가 결정권이 없었다 그랬다나 고민을 하면 뭐하나 어, 자기가 결정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심해야 돼요. 음, 나도 <웃음> 음, 저기 막 저기 이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사람 음, 뭐 자주는 아니어도 뭐 문자 같은 거좀 오지 않아요? 문자가 안 오더라도 뭐. 뭐 sns 나뭐 이런 것들은 뭐 방문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왜냐 어쩌면 여러분이 눈치챘는데 그런거 있을 수도 있지 어, 차단 했을 수도 있지 어, 차단해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숨김으로 해놨을 수도 있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음왜냐면이 사람은 요 여러분 하고 음. 왜냐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음.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무 그 희망이 없는 일이라는 거. 희망의 그냥 자기만의 바람이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날 때는 어, 저, 어 그런 것 같아 부품 꿈을 안고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정에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질 당시에 그런 거지 더 이상 내가 어,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음. 왜냐면, 여러분이 어,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 해, 그러니까 노력을 갖다가 진짜 많이 했을 거라라는 거야. 그냥 감정대로 탁 자른 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그게 너무 강해. 어내 거. 어. 그리고 내 내가 어내 거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아직 잘 몰라요. 어, 그게 그것도 문제야. 음. 그것도 문제예요. 그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 어떻 어떠, 어떤 어떤 상태네라고 하면 어 후회는 후회는 되지. 어. 후회 후회도 하고 근데 지금 후회를 하기에는 아직 얼떨떨한 분위기가 없지는 않아 어, 얼떨떨한 분위기가 없지는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뭐 어,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어, 왜냐고요 왜긴 왜야 이 사람 저기 막 저기 이 사람은 그, 사랑보다는, 어, 사랑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성이 앞서고 자기 이익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가도 받아 줄 만한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은 너어그 no! 그러니까 벤치 어나가래데스 이러면 자존심 상해데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하기 싫기 때문에 날갖다가 확실하게 어어 어, 저기 막 웰컴 할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어 저기 막 찾는다라는 거지. 라고, 여러분 말고 이 사람이, 음, 여러분, 이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언덕이 돼줄 만한 여자도 어, 찾고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 쉽나 그런데? 야, 언덕, 언덕은, 어, 아무나, 어, 아무나 가냐, 언덕도, 그것도. 그 언덕 갖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어. 이 사람 키185 돼요? 음. 얼굴, 뭐, 모델급이야? 몸매 좋아? 어? 나이 어려? 그러면 몰라. <웃음> 그러면 몰라. <웃음> 그렇지만, 만약에 배 나왔다, 살 물컹물컹하다, 나이 먹었다, 그러면 언덕은 누가 대주겠어? 안 대주지. 음. 진짜, 이, 이 세상은요, 단호해. 뭐 하나라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 능력이면 능력, 비주얼이면 비주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뭐죠? 유머는 유머.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가져야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그럭저럭 어, 저기만 그 탈렌트 있잖아요. 재능도 그럭저럭 어. 이게 중간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런 거는 너무 흔해. 어. 너무 흔한 캐릭터는 내가 선택을 못 받아. 그건 여자도 남자도 그건 비슷, 마찬가지야. 음. 내가 좋은 사람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내 재능 하나가 뭐 뭔가 하나는 특출나야 돼. 음. 그래야 어 간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간택? 언덕이 돼줄 사람의 간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그게 언, 말이 언덕이지 그 사람들 일종의 하나의 투자잖아요 투자인데 내가 이 투자 금액을 갖다가 건질 수 있는 사람한테 언덕이 돼주지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면 언덕이 돼주겠어요 세상은 냉정한 거라니까 언덕 돼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나 뽑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맞아 안돼 어. 이제 안 되고 이 사람이 어, 뭔가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 그런 거야 내가 이게 판단에 미스가 났다는 걸 이제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어 내가 내가 내린 결정에는 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 이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음. 어디에 봅시다 음이 사람 그래도 여자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왜요? 어 근데 왜요? 왜긴 왜야? 그그 그 여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어. 아니면 이 여자가 그런 거지 이 같이 뭔가를 갖다 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 사람한테, 어, 뭐, 막, 뭐, 쌍욕을 먹고 있다거나, 어, 들들들들 볶인다던거나, 그런 거지, 어. 쌍방이 그런 거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 이, 이 여자도 보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해가지고, 손해를 본 느낌이 나. 음, 소,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동업, 동업을 아니어도, 이, 가, 이, 이 저기, 저기, 마, 이 물건에다가, 얘도, 얘도 투자하고, 얘도 투자하고, 얘도 투자하고, 얘도 투자하고, 이게 폭삭 됐으니까, 돈을 먹 건진 거는 다 여기다 투자한 사람은 다 돈을 못 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도 쌍욕을 갖다가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싶어요. 그냥, 아... 이 사람이 사면초과에 놓였네. 음, 사면초가에 놓였네. 여러분한테도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간간히 여러분은 동향을 사겨 맞아 이 사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음. 이거 이게 발전도 없는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 아무런 영역가도 없는 어,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왜 네가 경험도 없는 거에 하자고 그래 서로. 네가 나한테 하자고 그랬잖아. 네가 먼저 물고 왔잖아. 막 이러기 바쁘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싸우고 있다. 음. 아, 그러, 그러,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도 한 번씩 봐요. 어, 여러분 푸셔도 보고, 아니면 이 사람을 동네 어디선가 볼수 있을 거야. 음. 뭐, 그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어, 저기, 막뭐 찜질방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 찜질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뭐, 운동 운동하는 곳어뭐산뭐 뭐 요즘에 산도 많이 가잖아요. 산 운동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회사라기보다는 어, 회사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어 저기 막그 부가 활동 있잖아요. 어 조금 그그 그 운동하는 쪽이나 어 어떤 그 커뮤니티 저기, 커뮤니티, 그런 데서 만나는 거, 볼 수, 만난다기보다 볼수 있지 않겠나 싶어. 그리고 이 사람 소문 대충 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사람 상황 되게 안 좋아요. 음. 이 사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살펴봐. 어, 근데 돌아오고 싶지만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못 간다라는 거야. 어, 그래도 이 사람 양심은 있네. 양심보다는 자존심이겠지. 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날 버린 이 사람의 25시는, 어, 조금 절망적이다. 일본 카드 좀 절망적이네요. 음, 그래도 뭐 사람은 생물이라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뭐 영원히 이럴라고. 음, 사람 죽으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치 절망적이다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아, 찍고 있는데 보니까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 <웃음> 이번 카드 찍다가 다시 찍네요 어. 아 이게 여러분 어, 그 사람의 그 25시 이거요 어,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이 버리고 떠날 때는 그렇잖아요 행복할 줄 알았잖아 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는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 어,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에 집착만 어, 되지는 않고 어, 아 해, 해야 되는데 막, 막 발만 동동 구르는 느낌이라고 그러잖아 어, 마음의 조바심 어, 자꾸 안 되니까 조바심만 나고 어, 그러다 가 보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음,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그 그 뭐라 그럴까? 혼자서 외딴 섬에 있는 느낌? 어, 어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좀 외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음, 좀 외로운 느낌이 든다. 어디 봅시다. 음, 음, 이 사람이 좀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음, 왜 머리가 아플 것 같냐면 이 사람이 저기 막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갖다 다 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건 갖다 일어났어요. 일어나 일어놓고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레벨로 넘어갈 어, 환경이 아니지 않나 싶어. 음, 환경이 아니지 않나. 왜냐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어, 넘어간 만큼 뭔가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치.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게 안 되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게 참, 뭐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나, 나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 있지 않나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다가오기, 아직까지는 뭐 다가온다, 만다, 그런 생각은 못 해요. 음왜 못하냐라고 하면 아 그게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 내가 남자인데 어, 내가 남자잖아 내가 남자인데 뭐 지가 아 어, 지가래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헬로우 정도 해주고 그러면 어, 그런 거지. 여기서 받아주고 싶은 사람 받아주겠고, 어, 뭔데 그런 자꾸, 아는 사람, 아, 왜 그창캐잖아. 너랑 나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라는 거지. 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그, 내가 다시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어,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아, 참. 그렇게 이제 막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기가 자기 뭔가를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한다라는 거야. 어, 다 못하고 과,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준비하려그래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도 좀 나고 어, 여러분 생각도 나요 나고 어, 여러분한테 아쉬움도 조금 생 아쉬움도 생기는 것 같고 왜 아쉬움이 생긴 이게 아쉬움이 생긴다고 해서 꼭 돌아오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 그냥 남자들은 그래 어, 지금 자기가 뜨뜻한 대로 잘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때 그런 거지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어, 저기, 마,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원해. 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아쉬움은 있어도 돌아가기는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그냥 힘들어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아, 그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이고 누가 좋대?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생각해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 거잖아 치머리로 어, 지가 생각하는데 뭐 그것까지 말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막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어, 예, 조금 봉투들이 열려 있는 게 아니야 열린 봉투? 어, 무슨 뭐가 열렸냐? 어, 고지서 같은 게좀 열려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어, 그게 느,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일 한, 혼자서 보는 거보다 둘이서 보는 게더 낫잖아. 음. 그때 생각도 나기는 나는데 딱히 이사람이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응,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한 번은 더 시도를 해 한두 번은 더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지. 뭐? 어, 돈 많은 어,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응.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무조건 어, 여러분이 보는 쪽이 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우리 파랑새예요. 응. 저 저기 막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갖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 음,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눈여겨보냐 하면, 음, 아, 요 사람, 요 사람이 요게 참, 음, 도,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눈여겨 볼수 있는 사람도 될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다라고까지는 안 나오는데 뉘앙스가 살짝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 저기 막 어, 여러분이 맞다 <웃음> 왜그러냐면 어,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 어, 저기만 여러분한테 그냥 미친 척 하고 한번 와볼까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미 노한 것 같은데, 음, 이 저기만 여러분한테 그래도 어, 조금 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어, 그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미 뺀치를 맞은 게 아닌가 싶어. 왜뺀치를 맞았냐 하면, 니가 그때, 어, 그 여자, 어, 좋다고 갔잖아. 어, 그 여자 좋다고 갔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 손을 붙잡아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붙잡아줄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된것 같아. 여기는 이번 카드는, 어, 온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남친이 과거의 남친이 와서 손을 붙잡아 줄줄 알았는데 안 붙잡아 줬다. 어. 근데 포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응? 왜요? 라고 하면 은 그게 사람이 그래요. 한번 오기가 어렵지 한번 와가지고 어, 내 손을 좀 붙잡아줘 라고 그첫 마디를 띄기가 어렵지 한번 말을 띄고 나면 그냥 계속 어, 옆에서 내손좀 잡아줘 내손좀 잡아줘 어, 내 손을 잡아봐 뭐 계속 그런다는 거지 응. 그런 것 같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뭐, 어, 우리 사랑했잖아. 어. 그, 그리고 그때 우리 좋았잖아. 그리고 나 자기, 어,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가그 온갖 스윗한 말로 막, 치덕치덕 쳐바를 수 있어. 어. 그러면서 이게 치덕치덕 쳐바르면서 불안해하지. 어. 혹시 얘가 내그 속내를 갖다가 딱 눈치 깐거 아닌가 싶어서. 음, 이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놓고도 불안한거예요 차일까봐 음, 그런거 같아 아, 나는 이게 여기까지 되게 헷갈렸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확, 확실해지네 여러분이 맞네요 음 여러분이 맞고 생각이 조금 많은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그런거야 음. 어 이게 지금 여러분도 과예 추억에 잠겼나 예 어, 추억에 잠 잠겼어요. 어그 새로 이 사람하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어,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새로 뭐 또다시 뭔가를 갖다가 이어나가기에 내가 뭘더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한테 노력을 많이 했고 그치 여러분들의 힘을 다 했으니까 어. 이 사람이 해야지 앞으로 노력은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을 원한다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온다라는 거지. 원래 한번 깨졌다 붙인 거는요. 음 과거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어. 그걸 갖다 과연 이 사람이 할수 있겠나라고 저는 그걸 그걸 갖다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 그사자성어 있잖아요 개과천선 어, 개과천선 했으면 뭐 받아줘야지 뭐 근데 안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 <웃음> 안 된다라는 거지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오늘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좀 단호하다 아, 음, 단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은 왜 그러는데라고 오히려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받아주겠다는데 이게 따질 일인가? 어, 아, 끝났는, 끝났으면 안 받아줄 수도 있지. 끝난 사이에 꼭 내가 그거 받아줘야 되는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어? 어, 내가 무슨 유니셀프야? 그, 어, 저기, 막, 뭐, 내 손을, 어, 잡아줘 그러면, 그래, 형제하고 딱 잡아주게? 그건 아니잖아. 음. 뭐지? 뭐지? 아니 무릎 꿇고 빌어도 받아둘 똥 말똥인데 음, 안 받아 주지 안 받아 준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좀 뭔가 음, 뭐 여기서 여기서는 그래 혼자서 진짜 음, 이 전문용어로 깝친다 라고 해요 <웃음> <웃음> 예, 전문용어야,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혼자 계획을 한 거야. 돈 이게 뭐 다시 우리가 만나서 어. 어. 가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쉬워하고 아 그래도 우리 파랑새가 이게 좋았는데 이런 아쉬운 것이 자기만의 생각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다가 현실로 끄집어내서 그거갖다 이행을 해가서 그 현실화를 시켰을 때 결과는 이렇다는 거지. 그냥 이게 생각에 묻고 응, 지가 그냥 흘려보냈어야 되는 건데 돌아오면 안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돌아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어, 저, 내침을 받고서, 그제서야, 음, 이제서야 조금, 좀, 그, 현실을 갖다 깨닫는다? 어, 그 현타, 어, 아, 맞아, 현타. 요즘 말로 현타가 오지. 현타가 오고, 어, 저기, 막,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를 깨닫게 되고, 음, 이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재회나 이런 것들은 아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거다 어, 너무 멀리, 멀리 있는 거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어, 자기는 자기가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 나밖에 몰랐으니까 너는 나밖에 모르는 바보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너는 나의 바보였고 너는 나의 의리였고 음. 너는 내가 하자면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돌아오면 어, 내 손을 잡아주면 잡아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이, 이 손을 갖다 잡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어, 꿈에 지낼 줄 알고 헛꿈을 꿨구나 라는 것 같다 빚에서야 저기하고 이제서야 후회를 하고 이제서야 아파한다라는 거지 음. 아, 이거, 뭐, 이, 뭐, 이, 소입고 외안가는 어떻게 고쳐? 소입고 외안가는 무슨 수로 고치냐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진짜 개가 천선을 하겠냐라는 거지. 개가 천선을 하면, 뭐, 받아, 어, 진짜 한 번에 더 기회를 줄수 있겠지만, 음. 음. 이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는데요? 음. 그 노력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실성은 있다라고 봐 음. 진실성은 있고 노력은 한다라고 해요 어. 근데 어디 봅시다 노력을 하는데 음. 음.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다가가는 움직임이요. 여러분들의 느끼기에는 그런 거지. 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또. 나 장난해? 너 지금 나간 보냐?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연락을 와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냐, 오늘은 어땠냐 이런 게 아니라 뜬금없이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노 no 했던 이유도,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허심탄한 대화를 갖다가 자주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그지, 뭐지, 그 솜사탕 같은 말을 할 때, 어, 이거, 지금, 여러분들 뜬금없는 거지. 그리고 벙 찌는 거고, 어, 막, 어, 소름, 어, 막, 닭살이 돋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이게 늘 대화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대화보다는 그냥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 어. 그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막, 어. 그런 사람, 말이, 자기가 하고 싶어야 많이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늘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말에도 좀 기복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말하고 잔소, 말하고 대화는 다른 거야.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갖다가 교류하는 거지만, 이건 그냥 말이라는 거지. 그니까 러 자기가 하고 싶, 말하고 싶을 때는 많이 하지만,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라는 거죠. 음, 그 차이가 있어. 그니까 러이 사람은 대화에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음. 제가 완전히 어, 뻘짓하는 것 같고 어, 뭐 뭐야 어, 어, 완전 쪼무액기잖아 어,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이 음. 이 사람의 대화의 기술이 되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하고 대화 같은 거잘 나눠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대화를 하려 그래도 뭔가 자꾸 의견에 부딪힌다라는 거야. 진전이 없어. 응. 눈빛을 교환하고 마음을 나누고 뭐 이런 게 없다는 라 거지. 그냥 결정하면 가야 되는 거고 어. 나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어.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그렇잖아. 내가 그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왜내 마음은? 어. 그그뭐 하는 뭐 하는 데서 왜내 마음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거지 음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 뭐지 음음 음, 이번에는 좀 대화를 하려고 아 내가 대화 얘기하니까 대화가 딱 나오네 어. 이번에는 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네요. 이 사람이 그 현타가 와고 좀 깨달은 것 같아. 대화를 하려고 이번에는 노력을 한다. 음. 이, 저기, 막 이번에는 자기가 잘하겠다는 각오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대,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다가 먹는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대화를 나누긴 나눴는데 이 이게 대화가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 제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좀만 봅시다. 약간 아쉬운 감은 없지는 않아. 아쉬운 감은 없지는 않아. 어, 왜냐하면 이게 한번에 상처가 있는 관계잖아요. 한번에 상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어, 따뜻한 온기는 느껴져요. 온기는 어떤 제외의 물결이라든가 온기는 느껴지는데 음, 이 커플은 제외를 할 커플이 제 커플이 많을 것 같다. 이사람이좀 개가 천선하는 것 같아요. 음, 조금 전에 하고는 좀 달라질 거야 그래도 좀 두고 보세요 음. 왜냐하면 어, 이, 이 지금 이 카드 리딩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살짝 그 시기에 이기적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 저기 막 눈에서 눈물을 낸 건지 어 그래서 다시 이게 이 사람이 이러한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겪었고 돌아 돌아 여러분한테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자기가 놓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현타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찾는 건지, 그거는 제가, 어, 카드를 갖다 진짜 그걸 알려면 한 30분 정도는 더 뽑아야 돼요. 음,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일단은 결론은 좋은 것 같아요. 어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동안 못했던 걸 갖다가 그 여러분하고 같, 있었을 적에 좀 아쉬웠던 전들을 갖다가 빠르게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이 그러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도 지켜봐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 이제는 이렇게 그 뭐지? 어. 그, 떠도는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도 한 군데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러분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음, 깨달은 것 같아. 그리고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카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 뭐지, 어, 균형을 맞추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서로의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 그리고 뭔가 하나를 결정해놓고 이거 하자 이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발한발좀 양보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아저 사람 성격은 저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하려고 하는 게 보이면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 이게 그거 이러면 은 노력할 마음이 없어지겠지. 음,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잘 조성이 돼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갖다 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을 갖다가 꾸준히 할 확률이 어좀 높아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리딩을 한다고. 어,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지. 부정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게 다잘 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잘 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좀더 견고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려면이 사람의 노력을 갖다가 어, 북돋아 주어라. 그럼 이 관계가 굉장히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버린 너의 25시 너의 25시는 어떨까 음, 대책 없네요 음 대책 없고 왜 대책이 없냐 라고 하면은 어 이거 참아 대책이 없고 이게 아 이제 음, 이제 남성분들은 어 보는 사람이 나고 어, 상대방이 여자예요 여성분들은 보는 사람이 나고 상대방이 남자고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방 쪽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25시 음, 어디 봅시다. 하... 왜 대책이 없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나서 막살은 느낌이 난다는 것 같아. 어 이게 막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아막 계획 없이 어무계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어 살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냥 노브레인으로 후리하게어 노브레인 노브레이크로 살았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 어, 쌍욕 먹고 저기서 쌍욕 먹고 어 그렇게 그리고 또 오지랖은 또 어마어마하게 부린 것 같아 그 오지랖 때문에 아주 그냥 구설에 시달린다고 그래야 되나 음 아, 오지랖 대마어 오지랖 대망 대마.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이 여러분은 여러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셔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래갖고 그 꿈을 꿈에다 색칠한다. 어, 꿈에다 색칠 중 어. 무슨 색칠? 어. 너는 어, 넌 나의 노예. 어. 너는 내가 가면 너는 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태도 않는 생각에 잠겨서 산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현실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요음 현실화를 시킬 수 있다 제발 현실화 시키지 마 어, 내가 딱볼때 너는 아니다 <웃음> 너는 아니다 어. 자기가 어, 진짜 한마디만 하면 어, 여러분들이 어, 다 와줄 거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그게 그, 그런 거야. 이 사랑에도 참 종류가 많아요. 어, 종류가 많고. 어, 무슨 종류가 왔냐면 정말 내가 남자 여자로서 널 갖다 뜨겁게 안고 싶고 너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씀씀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음, 나가서 봤더니 아이, 그게 그래요. 그 같이 있을 때는 질리잖아. 이 사람이 여러 번한다 질려서 어, 질려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섹시하고 더 이쁜 여자를 찾아 찾아 어,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 찾아 찾아 다닌 결과가 어 저기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 그 이, 얘는 이제 아 얘는 진짜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 얘는 밥을 안 먹고 살아요 음,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살아 어쩌면 음, 자기 상상이 조금 지나치다 그래야 되나 어, 상상이 지나친 아이 음, 왜 아이라고 하냐 라고 하면 생각이 좀 어른스럽지 못한 데가 있어요 음, 앞뒤 재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생각한 거를 갖다가 뭐 한번 체에다 떠서 좀 거르고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상상한 거갖다가 그냥 내질러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쌍욕을 먹고 있는 거지 음. 근데 자기가 쌍욕을 먹고 있어도 쌍욕을 먹고 있다고 막 아, 그렇게 해 어. 저거 할 사람도 아니에요 음. 쌍욕은 먹, 먹어도, 이게, 난 진짜 이게, 혹시 이게 여러분인가 싶어. 뭐가, 뭐, 뭐, 뭐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 하는 거 봐가지고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 계속, 어, 뭔가, 어,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어, 그럴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있잖아. 전화를 바꿔도 오고, 어, 막, 전화번호를 바꿔도 연락이 오고, 그렇다고 딱히 뭘 해꼬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해꼬지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른다 그래야 돼. 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쌍욕을 먹고 있는 줄 알았어. 오지랖을 떨어서. 어. 근데 그게 아니, 카드를 자꾸 뽑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귀찮게 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왜 25시가 이래? <웃음> 어처구니 없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막무가내가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는데도 쫓아와가지고 알짱알짱거리고 그렇다고 이게 딱 딱히 어 딱히 게 대놓고서도 남자답게 그런 것도 아닌 거 아닌 거 같아 깐족 깐족 되거나 뭐 이런 거왜왜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 이게 참2 5 시가 왜 이래 어 얘, 얘가 표현 표현을 갖다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 같아 응 어. 이래서 헤어졌을 것 같은데 음 깐족거리는 거음 좋아하는데도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 어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고. 어말이렇 이러다가도 어, 갑자기 애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얘는 뭔가 누군가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못된다는 거야. 음. 어쩔 때 말할 때는. 어, 뭐, 그냥, 어, 정신없이 말하고, 어쩔 땐 또, 또, 뭐, 정신없이 말안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만 생각하면 우울한 거 아닌가? 음. 뭐, 이, 불락을 해도 올 거야, 이사람은연락해 좋아해, 여러분들은. 아 좋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여러, 이, 그, 그, 그, 그 인간의 25시가 아니라 <웃음> 여러분의 25시인데? 이 사람한테 너무 들복이는거 아닌가? 왜냐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련이 너무너무 남아요. 선생님께 어휴 저기 막 바람도 피고 그랬어요. 알아요. 음, 바람 피고 그랬어요. 맞아.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저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 좋아하는데도 두고 떠났어. 왜요? 왜, 왜 좋아하는데 왜 떠나요? 어, 질려서. 어, 얘가 또 권태, 권타감이 느껴가지고, 그냥 휙 갔던 것 같아. 음. 권태기가 와갖고 휙 가, 갔다가, 어, 가보니까, 여러분 또 생각이 나니까 다시 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지금 못 오고 계속 오지는 못해 여러분이 안 받아 주니까 음, 안 받아 주니까 오지는 못하고 계속 여러분을 귀찮게 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이 아무리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은 말을 어, 말을 듣질 않는다 음. 왜 그러죠 그러면 왜그러게왜 그래, 왜 그래? 저기 막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어, 어느 정도 이러다가 끝낼 거예요 여러분이 황꼬만 하다면 어, 얘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건 맞아, 어, 저런 좀 맞지만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어, 이렇, 이렇게 여러분들 못 살게 굴다가 어디 가가지고 놀놀 어, 놀 거야. 놀다가 또 심심하면 한 번씩 와서 여러분 괴롭히고 왜 괴롭히는 거예요? 뭐왜긴 왜? 야 어, 저기 막 자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음, 여러분하고. 어, 저기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렇잖아 이게 말이 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냐라고 부르면 그건 아니에요 음, 그럼 좋아하냐 물으면 아 예스 yes, 그건 예스예요 음, 이 사랑하고 좋아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음, 사랑하는 거는 늘 갖고 있는 거지만 좋아하는 거는 어,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배치해 놓는 거잖아 어, 배치해 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 갖다가 취하는 거예요 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너를 갖다가 취하고 싶다 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음, 좋아해 어. 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다르다고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음, 좋아해서 음, 좋아해서 그냥 가, 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맞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왜이 사람이 어,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음, 아니까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어, 저기 막. 빨리 좀, 좀 얘, 얘가 좀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어, 꺼져졌으면 좋겠는데 꺼지지도 않고 얘는 그래요 어떤 관계든 여러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있어서도 어, 권태기가 오면 그냥 휙 어, 책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왜냐면 이 얘도 보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걸 갖다가 가꾸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런 걸 갖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나는 내 부모님들이 나를 갖다 잘 케어해주고 지킬 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나도 그게 뭔지 알지만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그냥 혼자 그냥 방치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 그냥 한 집에 살았고 어,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그 사람의 정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 이 치, 그래서, 여러, 이 친구를 갖다가, 냉정하게 해주지 못하고, 지금 막 짜증이 나면서도, 그냥, 아, 막 때려치고 싶은데도 때려, 어, 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들어주는데 짜증은 난다라는 거지. 음,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약간 치근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진 않아. 근데 짜증, 어, 짜증도 이빠이 나긴 나고. 음. 어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도 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봐줄 수 어, 봐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봐줄 수 없다는 건 알고 이 사람을 갖다 냉정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응. 알기는 알지만 어,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배경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장 배경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것 같아. 이, 이 사람의, 날벌이, 헤어진 그 사람의 25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의 25시도 되겠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이게 딱 보니까, 이거는 ING, 어, 헤어졌어도 ING인 것 같아. 인연이 또 끊기고, 또 끊겨서 남, 어, 남아있어가지고, 어,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자꾸, 어, 괴롭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하면 어, 어디 볼까? 음. 여러분은 진짜 이 사람하고 멀어지는 걸 바라요. 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 괴로우면서도 잘 모른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어, 측은지심이 가는 것 같아. 어, 측은지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그, 남자로서의 그런 거는 어, 다 없을진 몰라도, 그럼, 그냥 이 사람이 친근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그냥 가벼운 연 정도는 남겨두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못끊어내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25시를 본 거, 본 거구나. 음.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음, 그래도 먹고 살만한가? 그래도 뭐예아뭐 예, 아, 뭐 진짜 아예 못 벌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아예 못 벌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돈을 그 지금 저거는 쪼들릴 수는 있어요. 쪼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막그그 어,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일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쓸 거는 벌지 않겠나 싶어 하기 싫어도 음, 하기 싫어도 한다 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고,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같이 갈수 없다는 건 알고는 있는 것 같아. 음, 이 사람하고 어떠한, 어, 인간적인 관계를 갖다 계속 맺어나간다는 거는, 아, 그거는, 어, 불확시다,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도. 음,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라고, 뭐, 냅두세요. 제 풀에 떨어지게. 음. 길, 어, 저기, 막, 여러분이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런다고 떨어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언제 떨어져요? 라고 하면, 뭐.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이, 어, 그래도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한테 측은지심조차 느, 느끼지 못할 때가 오면 이 사람이 알아서 갈 거야. 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그래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연락을 해오고 어, 어, 파랑새야 파랑새야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약간의 감정 기복이 있거든. 감정 기복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도 딱히 내려놓기가, 완전히 내려놓기가 힘들다, 그래,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 얘, 얘가 여러분들한테는, 어, 가끔은 박하사탕 같은 역할도 해줘요. 음, 박하사탕 같은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냥 가끔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지. 예를 통해서.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탁끊지를 어, 못하고 그냥 가느다란 실 정도를 갖다가 남겨둔 게 아닌가 싶어. 음. 자 어디 잠깐만, 어, 잠깐만 어디 한번 봅시다. 뭘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뭘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확 잡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우울한 것 같은데 음 저기 막 답답하고 어, 내그좀 뭔가 어, 뭔가 뭔가 멀다 그래야 되나 어. 깊은 상념, 음, 답답함, 잡히지 않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은 상념에 빠져있다라는 거야. 얘가 오는 것도 짜증은 나, 짜증은 나는 거고, 많이 지쳐있고, 여러분이 이래서, 음, 왜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음,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어, 그렇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 뜻대로 안 되니까 어 이게 이제 너무 지치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감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든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어, 저기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좀 기운을 내봐요 음, 당장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들어올 것 같아 누군가는 들어올 것 같아. 음 당장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들어올 것 같고 여러분이 어어스 이거는 그래 누군가가 들어와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일단은 나와야 될것같아어 여기 나오면은 남자는 계속 들어올지 않을까 싶어 음. 여러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계속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게 그 남자가 아예 없, 없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좋은 사람이 걸린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철벽을 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게 철벽을 넘어쳐서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너무 방어복을 두껍게 치니까 그러니까 너무 방어복을 두껍게 치지 말고 그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을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갖다 조금 알아봐라라는 거지.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막다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화라도 해보고 인간적으로 어떠한 그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중에 한사람 나한테 다가왔을 적에 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너무 알아보지도 않고 노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남자는 계속 들어와요 음, 들어오고 여러분들 조금 어, 이 깊은 상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음, 난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 저기 뭐야. 예, 뉴욕은 남자가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강제 강제 싱글이야 강제 싱글 남자도 여자도 없어 그런 거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음, 기운내고 어이 상념을 떨어내고 좀 주변을 좀 봐요 주변을 보면 어, 좋은 사람은 들어온다. 결국에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단 조건이 붙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야지 된다. 그리고 너무 철벽을 치지 말고 그냥 대화를 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사람의 댐댐이를 갖다가 한번 보라라는 거죠. 음, 3번 카드 도움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버리고 간 너의 응 25시 응. 어, 너의 25시는 어떤가 어, 이, 이 친구는 어 버리고 가서 잘 되는 건가 어 이거 뭐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왜요 선생님 그러면 어, 아 이번에 카드는 네개가다 개성이 있어 네개가다 음, 개성이 있는데 뭔 개성이냐면은 이 사람은 음, 여러분 버리고 가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어떻게 근데 들어봐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잘어 어떻게 잘 나가냐면 어, 원 없이 어원 없이 여자를 사귄다 그래야 되나 남성분들은 반대로 보면 돼요 어 여러분들 버릴 거같까그 여자가 원 없이 남자를 사귄다라고 보면 돼음아왜 어,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 그런 거 같아 어그 뭐지 그 깊게 사귀는 게 아니라 어, 얕고 짧고 뭐 이렇게 어, 얕고 짧고 그냥 자꾸 자꾸 자꾸 변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요. 와, 기술도 좋아. 어, 야, 누구는 하나 건지기도 힘든데 얕고 짧고 그냥 계속 상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어, 이쁘고 날씬하고 돈 많고 능력있는 여자 음 그리고 자기 말잘 들어주는 여자 어, 이런 거지 음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자기의 자기한테 도전하지 않는 여자 음 그런 여자를 찾고 있는 거야 음. <웃음> 지금, 헛웃음 나왔죠, 나도. 나도 지금 리딩하면서 별, 별 미친놈 답하네, 그랬어요. <웃음> 야, 씨. 아 진짜. 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 근데 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어. 어, 남자분들이 봤다면, 그런 거지. 어, 멋있, 어, 이, 이 여자가 원하는 남자는 멋있고, 어, 키는 185 이상에다가, 어, 능력있고, 어, 잘생기고, 나를, 가, 나, 나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토달지 않고, 오, 우쭈쭈, 우쭈쭈,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지. 음. 아, 그런 사람은 어디서 그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진짜 내가, 진짜, 아. 그런 사람 어디서 구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떠받들어줄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뭐그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이게 가당키나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될수 있는 될수 있는 목표야. 음, 되지도 않는. 이게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지? 근데 이 사람이 어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고백했을 확률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짝사랑인데 어 짝사랑이고 그 사람은 여러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아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어 생각할 시간을 줘 그런 거지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아니 그런 사람 아. 씨 여러분, 내가 아예 의미를 알죠? 어. 저기, 막, 노는 물이 달라. 어.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을, 아 그런 사람이 너를 갖다가, 그래도 이, 저기, 막,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막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절을, 막, 이렇게, 야, 너 어디서 감히 이게 아니라, 아, 미안한데, 하고서 생각,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하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기분 기분이야 기분이야 어, 뭐 어떨지 그거는 뭐 속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 좀 거절을 갖다가 그래도 품이 있게 거절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도 이 사람 짜증 나지 음, 짜증 나지 야 꿈은 이, 이 진짜 아, 꿈꾸는 것까지야 자기적이지만 음, 자기적이지만 그래도 꿈을 갖다가 좀음 맞아 꿈을 갖다가 그게 그 왜냐면 그 여자들도 다 알아요 어, 왜냐면 이게 진실한 마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수 있다라는 거야 언제 봤다고 어? 다가와가지고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아. 어, 도전 정시이 되게 투철해. 어, 도전 정시이 투철하고, 어, 여러분한테도, 도, 어, 여러분 푸샤도 보고 있고, 어, 여기도 도전하고 저기도 도전. 다 도전. 어, 도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얘는 진짜 전교 1등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어. 여러분한테도 연락이 오, 자기 마음대로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음, 연락이 와, 연락이 오고, 어, 음,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왜 연락이 왔냐 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디서 우연히 본것 같아요. 우연히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 저기, 막, 푸셔나 이런 걸갖다 봤을 것 같아. 여러분을 어디서 봤어, 이 사람이. 음, 그러고서 여러분한테도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 라는 거지. 어. 음, 이사람의 25시는요 다 깔고 다닌다. 동네방네.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저거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아이고. 이 사람은요. 어, 포기를 안할것 같아. 어, 뭘 포기를 안 하냐면 자기 꿈. 음. 꿈을 위해서 계속 당분간은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어, 도전을 하고, 안 되고, 도전하고, 안 되고. 이게 발전은 하지 않고, 계속, 어, 도전하다가 잘리고, 도전하다가 잘리고. 근데 이게 사람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도전하다가 잘리고도 몇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일단은 쉬어야 돼. 어. 근데 이 사람 참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한다? 음. 그니까 이 사람이 작정을 한것 같아. 반드시 나는 어, 내 이상형을 만나고 말, 말 거야, 그렇지? 돈 많고 예쁘고 어, 자기한테 도전하지 않고 나긋나긋하고 말잘 듣고 어, 그런 여자를 갖다가 만나고 말 거야 갖고서 약간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여기 오기가 비쳐져. 음, 될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게 진짜 그 도전 정신은 좋다마는. 그게, 그런 게 있어야지. 누구한테 도전을 할 때도,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한테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경계심을 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도전하고, 안 되면 나오고, 빨리 도전하면 안 되고, 나오고, 막,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기분 나빠서 좋다 그러겠어요? 어, 이거 기분 나빠서 이거 받아줄 수 있겠나? 뭐야 나는 그럼 저 수많은 여, 도전한 여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얘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푸샤도 봤다. 음, 여러분 푸샤도 보고. 어, 근데이 사람은 당분간은 음, 이 여러분한테 연락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연락 온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웃음>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렇다 다르지만 여러분하고 어떻게 난장판을 치고 갔는지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만하게 어느정도 신호는 주는게 아닌가 음, 저기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좀더 많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면 음, 아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맞아.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음, 이 여장과 저 여장과 계속 도전을 한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정신력 갖고 뭘 해도 될 텐데 왜 그런 도전만 하고 앉아있지? 음. 이 사람은 확실해요. 자기가 뭘 원해야 된다는, 뭘 해야 된다는 것 같다. 확실해.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에 그 확고하게 뭔가 진짜 빼들은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오기가 붙여진다 그랬지 될 때까지 할것 같아 음, 아니 뭐저 뭐 기술이야 될 때까지 연마하면 되겠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닐진데 음, 너무 그 악에 받쳤다 그래야 되나 그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악에 받친 것 같아 자꾸 안 되니까 음,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뭐, 사회의 뭐, 부조리? 어, 왜안 돼? 왜 나는 신분상승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어, 약간 뭐,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있었으면, 뭐, 뭐, 독재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것도 했을 것 같은데? 음! 왜 나는, 어, 왜 나는, 어, 심, 그렇죠. 그런 꿈을 갖다가 이루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어, 내가 오기라 그랬잖아. 오기를 부리는 것 같아. 음. 이러다가 얘 이거 참, 음. 이게 이 남녀 문제나 이런 그남 남녀 문제도 남녀 문제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그거지 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런 거 정도지. 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엄청나게 하는데. 음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갔냐 라는 거지 왜 갔냐 라는 거는 그이 사람의 드림이 있다라는 거야 그 드림 때문에 간 거예요 드림 때문에 갔고 어, 어쩌면그 드림 때문에 감기 가그지만 이 사람이 환승의 느낌도 나이 어, 카드를 뽑은 사람은 환승 이별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 환승 이별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한 느낌은 없어요. 음, 오랜 시간 준비한 느낌은 없고 이 환승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했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갖다가 만난 것 같고 이 온라인상에서 보는 걸 갖다가 그대로 믿은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오프라인보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게그 저기 막그 뭐, 사진 다 뻥이잖아. 어, 어 저기 저기 막그 그것만 보고서 갔다가 다어 적인 것 같아. 음 그런 거지 도전해서 안된 적도 있지만 실제로 딱 사, 실제로 나왔는데 완전 히 박살 난 거지 어, 사진 갖고 장난친 거지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로 끝까지 더 가는 건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여자를 갖다가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오기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연애를 할 생각을 안 하지? 음, 계속 온라인 상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100%는 아니고, 그래도 7, 80% 이상을 갖다가 다 온라인에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뭔가 이 사람도 숨겨야 될게 있나? 뭐, 대머리예요 어, 뭐, 대머리, 요즘에 대, 대, 대머리도, 저기, 뭐, 구준혁 같으면 대머리 너무너무 잘 어울리잖아? 멋있잖아? 근데, 멋있는 대머리가 아닌가? 음. 암튼 어, 저기 막 그, 아니면 왜냐면은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신체에 비밀이 있다던가 어, 뭐 그런 거지 뭔가 자기를 숨겨야 될게 있는 건가 어, 모르겠어요 암튼 이 사람은 왜 오프라인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희한해 어, 음, 정말 희한해요 또 이거 대머리 얘기했다고 또 대머리를 가진 분들한테 내가 또 저기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저 저기 막 옛날에 어, 옛날에 어, 저기 막 남친 대머리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웃음> 아그 뭐, 멋있었어. 어, 꼭 대머리라고 나쁘지 않아요. 그 친구 아재 싹다 밀고 다녔지. 어, 근데 멋있었어요. 음. 어 아무튼 어, 그렇다는 거야. 아, 대머리 가진 사람은. 어. 암튼 음, 자. 그래, 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너무 이상한데? 카드 리딩을 하면서 계속 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오프라인에 왜안 나오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나 이런 건또 아니야. 뭐, 온라인에서 사기치고 이런 건또 없어요. 음. 어, 사람 무슨 뭐, 대인기 피증 같은 거 있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어, 이렇게 음지에서만 놀라고 들지? 음, 그참 희한하네 그런 게. 어. 아무튼 여러분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 바람 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선생님 바람 폈어요. 그런 분들 맞아요, 폈긴 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이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성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음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 카드 자체에서 이 사람이 뭔가 그거지 그 사회 불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요 한국에 이제 20대 때뭐 이거 있잖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다고. 오기도 너무너무 비치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승의 느낌도 나기는 나. 근데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환승의 느낌도 나는데, 그 사람들하고 오래 가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평범한 성격이 아니에요. 음, 굉장히 힘든 성격이야 딱히 뭐 우울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강하다 그래야 되나 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부정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조금 움직임이 없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헤어진 것 같아 여자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런 부정적인 성격들 음,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 생각은 하고, 여러분도 가끔 이 사람 생각은 하는 것 같아. 꼭 그게, 뭐, 이 사람하고 다시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지낼까 정도? 음, 왜이 사람 성격이 이렇게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헤어졌다 그래도 약간 그 머리, 그, 좀 남, 기억에 남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음, 좀 특이해요. 어, 과거에 내가 리딩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조금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온다 그래도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음,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 어디 보자 진짜 <웃음>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그 조금 음, 성격이 어, 조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부정적인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이게 좀 맞춰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한테는 모성애는 좀 느끼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잊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고독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안쓰럽지 않았겠는가 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뭐한성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바람을 켰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 성격이 조금 각인이 조금 음, 좀 되는 성격이라서 아마 그런 이유로 내려놓았 못하는 사람도 있겠거니 맞아 음 맞아요 개중에는 이 사람하고 간간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사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그 내가 있잖아. 오프라인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이 사회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가끔씩 시간을 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할 때는 여러분하고 만난다라는 거지. 어, 만나서 하뭐 밥도 먹고 시간을 갖다 같이 보내는 거지. 이 사람의 친구가 없잖아. 음. 친구가 많지 않아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어, 가끔씩은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나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닌가 밥도 먹고 뭐 그런 걸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 이제 오래가는 않을 것 같아 어, 여러분도 좀 지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으로 만나주는 것도 여기까지다라는 거지 어,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이 사람이 측은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할다 할지라도 어, 할다 할지라도 어. 이제 끝,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측은하니까 계속 봐주면서 가는 사람도 있네. 어, 가, 만나서 시간도 해, 할애해주고 뭐 딱히 이게 연인이다 아니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누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왜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어, 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못 만나는지 음, 왜냐면이 사람 또한 사랑의 상처가 있어. 사랑의 상처가 있으면서, 어, 사랑의 상처가 있으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네. 음, 상처가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 자기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바람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의 25신 어떠냐? 그러면, 어, 약간, 오기와, 어, 사,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산다.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의 라이프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우울해요. 박지가 않아. 음, 박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가끔씩 대화를 해주고 밥을 먹, 가끔은 개중에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 그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어, 치근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어, 나쁘지 않아 그 정도는 음, 저기 막 사람이 그래도 너무 야박한 것보다는 야박한 거내 것만 챙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해꼬지하지 않으면 가끔씩 만나서 뭐 인생 뭐 있어 어, 얘기도 해주고 잘 지내 이러면 좋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음.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음.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드물게는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드물게는 만나요 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열이면 한 스물이면 한명 정도, 음, 그 정도로 한 0.5% 정도.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쉬운 성격은 아니거든. 음, 그렇지만 한 열이면 두세명 정도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이런다 이거지. 음, 이 사람의 25시 내 네, 어두워요. 음.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랬을 거라 생각했어. 라고 생각할 거야.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